그때가 제일 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4대 1로 아 <목소리> 어? 어, 어, 어, 어. <웃음> 이쪽 민망하긴 한데 예. 우리 여기 사대1아 이거 안돼자컬컷컷자 안녕하세요 드시다이브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 김민준 팀장님에 대한 인터뷰였다면 강철 네. 무대를 네. 겪으면서 우리도 했었잖아요. 산악 행궁에서 제가 타이어 뭐 쟁탈전까지 네. 네, 막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미션들을 거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미션 혹은 승부 세 가지 정도 탑스를 먹어 보신다. 힘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아쉬웠요좀 아, 그, 네. 네, 아쉬웠던 그걸로 네, 빠지면 일단 탑스리에서 세 번째 네. 종현이 네. 고지전때 아, 너무 아쉬웠어요. 음. 그냥 종현이가, 진짜 체력도 좋고, 아, 네.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네. <웃음>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네, 네. 길을 잘못 갔다거나 네, 뭐 미끄러짐이 네. 발생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저버렸는데 그냥 단적으로 그냥 그거죠. 뭐 진건 진 거니까 네. 네. 그때 진짜 좀 많이 아쉬웠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서울 합미션 할때 네. 네. 이게 타임 어택이다 보니까 네. 배는 우리의 무대인데 그쵸. 이건 우리 건데 진짜 우리의 모습을 네. 보여줬어. 배에서 아 어떻게 하는지를 못보여줬어요 아 그게 너무 아쉽고. 네. 제일 멸망의 1위. 1위는 차고전투. 네. 차호전투 참오전. 아 제가 탄량했던 1화의 차고전투가 제일 저는 아우, 그쵸, 아쉽죠. 네. 네. 이제 어. 출연자들은 다 알죠. 그쵸, 네. 네. 네. 그 때가 제일 하셨어요. 예, 네. 러니까 거의 4대1로. <웃음> 아, <아유. 아유. 아유. 웃음> 엄청 하셨어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근데 힘든 미션 없어. 네. 육체적으로, 아 이거 것같아 죽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네요. 아니요, 전혀 없다기보다는 네. 그 힘듦이, 네. 나중에는 이제 즐김으로 변하는 거죠. 와. 약간 좀 그랬던 거 같아요. 4 0 k g 행거할 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네. 몸을 좀 단련을 시키고 프로그램에 아, 임할 알겠지. 수 있었으면 그치, 그치. 더 좋았을텐데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 가고 음. 다 이제 열심히 되면 다문 닫고 막 이런 시점이니까 음. 일집일집 하다가 촬영 갔다가 일집일집 하다가 촬영 갔다가 이렇게 음.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죠. 음. 제가 제 능력치를 음. 완벽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좀 올려서 봤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또1 0 0 아닌데도 그정도 퍼포먼스 했었고 <웃음> 그정도 밖에 안 힘들었다 <웃음> <웃음> 형이 힘드셨죠? 힘드셨죠? <웃음> 전뒤질거였어요 <뒤지고>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감철부을 하면서 수개월 동안 하면서 물론 24명 전체다 마친 해질 수도 없는 거고 다 속도를 다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딱 보면은 아이 사람 진짜 센생 아, 이사 진짜 강한 사람들은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맞죠 근데 UDT 출신이시니까 우리 티 빼고 UDT는 빼고 빼고 진짜 딱 보시기에 아, 이분은 현역에서도 진짜 잘했을 것같요 완전 지금 내놔도 권사가 없을 것 같은 강철부대에 딱한 명! 최강의 대원 한 명을 빼으라면 것을 뽑으시겠어요? 저는 네. 이 질문이 그... 설문 저희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한명 뽑았어요. 어, 네. 뭐죠 뒤도 안 넓은 뽑은 네. 게 s s 의 김민수. 대원. 아, 아, 아, 아! 어, 왜냐면, 이현 시점에서 네.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음. 현역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지금 김민수 대원이 전술적인 능력치, 음. 체력, 아, 그리고, 그리고 모든 부분 통틀어서, 음. 완전 그냥 통틀어서 24명 중에서는 제일 최고였어요. 음. 음. 혹시 그 김민수 대원 현역이니까. 아, 네. 현역인 김민수 대왕 빼고는 혹시 한번 면는데 그지? 예비역대 중 예비역대 중에요 빼고. 와, 이거는 좀 힘든데요. 자, 이거는 네. 능력치 말고. 네. 능력치 말고. 열정으로. 어, 열정으로. 어, 네. 네. 네. 열정치 말고 열정으로. 네. 네. 열정으로는 이쪽 민망하긴 한데, 네. 우리 여기 상황실 아, 아닐까? 컬컬컴. 아, <웃음> 아, 근데, <나이, 웃음>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이게 뭐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알잖아요. 이제 아, 네.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출연하고 네. 그런 학생 뭐, 댓글들도 있었고, 네. 뭐, 보여준 모습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가 알고 변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님 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단기간에, 그험몸 상태가 어땠는지도 알고, 단기간에, 여기서 이만큼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그냥 엄청난 노력이었요 음. 그거를 알아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엄마. 내가. 저 기간 동안, 저 정도의 변화를 줄수 있을까. 열정과 노력과, 뭐 모든, 이런 것들 좀 좋아했을 때. 성훈 씨가 진짜 제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합니다 그건 진짜. 진심으로 진짜. 네. <웃음>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강철 부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겪게 되었는데 아,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매력적이에요. 아 진짜 그냥 남자가거든 멋있다. 나는 제3이 오부지네. 아 근데 다 너무 네. 좋아요. 다 너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약간 동생 같은 그런 느낌. 어, 네. 네. 아참 동생. 귀엽다. 어.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다른 매력이죠. 그런 응. 매력이니까. 그런 매력으로 빠졌을 때, 응. 어, 충원이랑, 충원이랑, 어, 어, 어. 도연이랑, 어. 그 다음에, 원재. 이렇게가, 아, 어. 음, 그냥, 뭔 나이 차이랑 같더라고 그냥, 진짜, 딱 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동생 느낌. 네, 네. 충원이가 덩치에 맞지 않게 엄청 네. 귀엽고.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어. 원재는 그냥, 그냥, 그냥 예쁘게. 아가야 같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가야 좀 이게 진짜 챙겨주고 에, 에, 에, 챙겨주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도연이는 음.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예, 너무 착해. 어. 그래서 이 어디 내놓면 약간 사기 같은 거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아, 느낌일 수 있어. 수준수준. 엄청, 맞아. 엄청 약게 그런 이서 그런 종류의 매력으로 낮여 저한테 다가오. 고언제가 음. 또. 저화도 그렇죠. 진짜 그랬어요. 그랬어이 영상, 보 신분이 당첨 부대대원들 다시 만나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때 <웃음> 여기서 끊어도 될요